뭐 러스팅 마켓이나 방카아이 쪽에서 많이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라탄 같은 경우는 라탄 거리 그어디로로 어, 가는 쪽에 있는 그뭐 거리라고 하기에도 솔직히 좀 그래요 이제 그 라탄 집몇한네 다섯 집인 요렇게 있는 건데 거기서도 조금 같은 제품도 가격대가 가격대가 이렇게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일 득템을 한 곳은 그쪽은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가는 이제 뭐 별옥시장, 뭐 우리나라의 동묘 같은 마켓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오히려 되게 많이 득템을 했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이게 가장. 제가 한달살이 하고 오다 보니까 짐이 이렇게나 많았거든요 이게 다산거예요 저희 옷 짐은 따로 있어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볼게요 자 한국에 도착해서 지금 사온 물건들 언박싱 하고 있어요 어, 캐리어를 현장에서 하나를 더 구입을 했고 지금 풀러 보고 있는 중이에요 뭐 지금 차근차근 풀러서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뜯는 데면몇시간째에요 정리하고 다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이제 저희가 태고 한달 사리를 마치고 가져온 물건들을 오늘은 언박싱을 할 거예요. 다 뜯고 보니까 뭐 많은 거 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하나 다 설명도 드리면서. 이게 이제 다 저희 이제 캐모네 들어갈 거예요. 2020년 시즌에 캐모네 이제 카나반이든 저희 캠핑장에 세팅된 물건이에요. 이 물건들이 저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산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캠핑장에 들어간물 품이고 하나하나 예, 뜯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행에는 저희 가족 여행 겸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반반 샀기 때문에, 응, 음, 와이프도, 옹나도 같이 영상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옹나입니다. 네. 뭐부터 뜯어볼까요? 사실은 제게 조금 있어요. 음. 하고 싶었던 게 법랑 쪽이 좀 많은데, 이거 법랑. 범랑... <웃음> 어, 태국에서 제일 사고 싶었던 게 범랑 종류인데, 이거는 완전 빈티지라서 약간 조금 까임이 있지만, 카라반에 넣으면 좀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범랑 냄비, 컵, 범랑 뿌시아. 어. 음. 태국말은 빈또라고 하더라고요, 빈또. 그래서 센스있게 아이들도 빈또, 핀또. 작은 빈또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음, 요거는 저희가 앞에 거는 벼리가 어, 장난감으로 사달라고 하나 샀다가 캠핑장에서 마켓에서도 이제 전시용 판매용으로 이제 구매를 한 거고 저거는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또 작은 봄라 중에 이런 컵들도 카라반 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컵 종류도 꽤 많이 사는데 우드컵 뭐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라탄, 라탄들도 굉장히 들고 오는데 좀 힘들었지만 막상 들고 오니까 너무 좋은. 이 이거 신랑이 꼭 사고 싶어했던. 근데 켜면 예쁜데 지금 저희가 돼지코가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가 거의 다산 물건은 치앙마에서 구매를 했어요. 치앙마이에서 구매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물건 구매하실 때 이제 써니마켓이나 이제 보라탄 거리나 그쪽을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분류는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대부분 뭐 러스팅 마켓이나 방카아이쪽에서 많이 구매하실 거예요. 그리고 라탄 같은 경우는 라탄 거리 그어디 와로로 어 가는 쪽에 있는 그. 뭐 거리라고 하기에도 솔직히 좀 그래요. 이제 나타한 그 집몇한네 다섯 집이 이렇게 쪼로록 있는 건데 거기서도 조금 같은 제품도 가격대가 가격대가 이렇게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거 잘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일 득템을 한 곳은 그쪽은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가는 이제 뭐 벼룩시장, 뭐 우리나라의 동묘 같은 마켓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오히려 되게 많이 득템을 했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이게 가장 극대만 물건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지금 거기서 산것 중에서 제가 한눈에 반해갖고 거기 뭐 흥정도 하고 그러면서 구매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저 생각, 저 레더로 되어 있어요 가죽공인데 이게 한국에서 몇십만 원씩 해요. 실제로 태국 넘어 아니 방콕 넘어갔을 때도 저 동일한 제품을 저희가 하나에 2,000바, 3,000바까지 가격을 봤는데 저희가 이거 두개다 해서, 한 1,500바 전나? 한 4만원 정도, 4, 5만원 정도 에 구매했거든요, 두개다 해서. 나머지 이쪽에 있는 뭐 이런 휴티지 엄장 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많이 구매했어요.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너무 알려진 마켓보다는 그런데 찾아다니시면은 그분서더 득템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러스틱에서 구매한 제품을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현대의 마켓이기도 하니까. 아까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구매한 거는 요거예요. 범나 밑에 있는 코카콜라 박스거든요. 간단 리뷰를 하면 뭐 한국에서도 뭐 쉽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착해서 어차피 안에 넣을 박스로도 구매를 한 거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뭐 총알 탄약통? 비슷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안에다가 커튼볼 넣어 는 용도로 썼거든요 요거 가격이 큰게 150바 작은 게 80바 인가 적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하면은 한 4천원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값 갖고 와서 만드는 가격 비하면은 오히려 사는 게더쌀것 같아요 샘플 겸 하나씩을 구매를 해갖고 왔거든요 예, 이건 제가 현장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서 서 이렇게 큰거 사이즈는 상당히 큽니다. 음. 요거를 방콕, 아니, 러스틱에서 가장 먼저 구매했었어요. 음. 왜냐면 짐을 넣을 용도로도 필요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러스틱에서 가장 구매를 했었고, 먼저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러스틱에서 구매를 했던 게, 음. 제가 산 거. 뭐가 있었죠? 이거는 개인소장입니다. 이 머리띠도 구매를 했고, 이렇게 어, 조금 헷갈리는데, 어 귀여운 고양이 숟가락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로스팅 마켓이, 선데이 마켓 중에는 저희가 다돌아보는 결과 퀄리티는 확실히 가장 있어요. 어, 제품도 괜찮고, 근데 가격이 아무래도 다른 마켓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이었고 어, 흥정도 잘안 해줘요. 흥정도 잘안 해주고 뭐 저는 뭐 원체 깎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나름 흥정을 하고 구매를 하긴 했는데 단호하신 분들은 정말 잘 흥정을 안 해주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락탄 거리에서 이제 구매한 제품이 이런 것들이에요. 딱 보게도 락탄으로 보이는 거 이게 이게 뭐죠? 이불 타이게 네, 딱 봐도 저 처음에 이거 왜 사나 했어요. 막 파리 찜줄 알았는데 이불 털이 개고 이게 한국에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현지에서 구매가보다 3,4배 정도 하더라고 라탄 가격이 보통 어, 태국 현지 가격이랑 우리나라 넘어왔을 때 인터넷 몰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보통 한 3배 정도 해요 어, 3,4배 정도 붙는 것 같고 소품들에 한해서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원칙좀 많이 올라가고 근데 그게 솔직히 비싼 건 아니에요 저희도 갖고 오느라 고생하긴 했지만 뭐 물류비 뭐하고 하면은 뭐 정당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행 간 김에 구입을 하시면 은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게는 구입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매한 게또 이거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안돼? 그럼 단품입니다 일단 끌고 오세요 그래.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가이가아 이 등도 제가 카라반에 저희가 에어스트림이 이번에 다 우드톤으로 이제 세팅되다 보니까 이제 라탄용품을 일부러 구매를 하려고 들어간거였거든요 이 등도 어 제가 다 전구색등으로 일일이 다 켜보고 골라왔어요 색이 뭐 파란색, 뭐 빨간색, 뭐 여러가지인데 이것도 카라반에 한대씩 넣으려고 전구색등으로 이렇게 다 골라 갖고 왔고요 어총 다섯개 구매했는데 하나는 제가 집에서 쓸거예요 그리고 핫한 음. 거리에서 제일 또꼭 사야겠다 싶었던 게이 파라솔 네. 어, 처음에 저희가 러스팅 마켓에 갔는데 거기에 다 이런 이제 파라솔들이 펼쳐져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향형색색도 있고 뭐 이렇게 요 파스텔톤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너무 구매 하고 싶어서 수소문을 수소문을 해서 뭐우산또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를 갈까 했는데, 거기는 이제 한지로만 만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시장에서요 파라솔. 요 파라솔도 뭐, 첫 번째 가게 가면, 이게 요것만 한8 0 0만 정도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 위에 것만. 근데 저희는 요 밑에 대나무 대랑 중간대, 그 다음에 위에 것까지 다 해서, 예, 네, 가격은, 어, 저희가 총 4개를 샀거든요. 하얀색 두개 빨간색 두개더 뭐 구매하고 싶었는데 재고가 없어서 가지고 또 맞는 색상이 그리고 이 재질이 저희가 방수도 되야 되기 때문에 이 재질이 많이 안 나온대요 거의 그러니까 한지로 되어있는게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걸 4개를 구입을 했고 펼쳐봐드릴게요 이런식으로 갑자기 그화초창 비가 생각나긴 하는데 이렇게 <웃음> 되어있습니다 하얀게 뭐 색깔은 너무 이쁜데 요거는 좀 포인트를 주려고 이렇게 어, 빨간색도 어, 두 개를 구입을 했고 요거는 부피가 워낙 크고 무게가 남아서 저희가 처음에 갖고 올게 걱정이었어 가지고 일단 네 개만 구입을 해 봤는데 어, 나중에 가서 이제 두려우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더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카라반에 놓을 소품으로 어, 요 테이블 옥라님? 테이블 좀 설명 좀 먼저 좀 해주세요 라, 라탄 마켓에서 사온 게 이런 그릇들 테이블 가져왔는데 조금... 아버님? 라탄 이런걸 많이 사왔는데요 어, 테이블이 정말 예뻐요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있는걸 알고 있지만 가격이 한 진짜 두세 배 정도 되니까 살수 있을 때 사자 싶어갖고 다섯개나 들고 왔는데 사실 들고 오는건 좀 쉽지 않았어요 어, 가격은 뭐 우리나라 원래 가격보다 한세배 정도 싸요 그리고 이런 부채도 샀고 나탄마켓에서또 이런 휴지 케이스 이제 카라반에 들어간 휴지 케이스도 구매를 했고요 방칸에 카갔을때 너무 예쁜 소품들이 많아서 사실 거기 사고 싶었는데 제품들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싸지만 또 거기 물가에 비해서 너무 비싸서 저는 직접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모빌을 만들려고 이런 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도 이제 특이한 실 이런 실들도 구매를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거의 다 이런 컨트롤이 뭐 이런 게 많아요. 방칸해서다 구매를 했고 이거는힌지지 마켓에서 산 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다 했어요. 들고 오느라 힘들었을 뿐인데 조금 사오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되게 좋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썬데이 마켓에서 샀나? 아 m a r 데이 마켓에서 네. 똑같은 걸 사고 싶었으나 살수 없어서 이걸 샀는데 이제 바닥이 조금 약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것만 조금 구 s 수선집에 가서 바뀌어서 밑에를 보정하고 그 다음에 e 가 신으면 될 a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캠핑장에 y market. Sunday market. s u n d a 등도 샀는데, 이런 등. 이렇게 아주 이렇게 들고 오기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라반 쪽에 또 달아줄 거예요. 두 개밖에 못 써서 조금 아쉽지만, 또 다른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 이것도 한번 살짝 뭐 보면은. 음, 등 종류가 부피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오는 게 물건이 좀 문제였던 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져오기도 되게 수월하거든요. 이제 또 펼쳐놓으면은 또 이쁘고,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등, 요거 다 등이에요. 자 랜턴으로 써올 소품으로 사갖고 온 거고, 그것도 한번. 어 이것도 굉장히 예쁜 제품인데 이거는 저희가 카우산 로드에 이제 갔다가 우연찮게 발견을 했는데 등 키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계속 보여요 요거는 저희가 수면등으로 이제 쓸 용도이긴 한데.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다행히 다 요걸로 바꿔 갖고 왔어요 일일이 다 원래는 이제 그쪽에 110요 아니 220인데 그 일자 있잖아요 그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쓸 거라서 요걸로 맞춰서 이제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것도 2 단으로 이렇게 캐실 수도 있고 이거는 어, 어, 캐몬에 오시면. 카라반 예약하시면 직접 보실 <웃음> 수 있습니다. 이것 도한 다섯 개를 종류별로 음. 구매했고 음. 음.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 우리가 요 해먹도 이것도 라탄 거리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모 해먹 이것도 저희가 150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표가 뭐라고 두가 드리면 응, 두 개네. 5개정도로 구매했는데 요것도 제 지금 생각은 지금 새로 들은 에어스트림은 앞에 세팅을 저희가 기존 감성카라반이랑은 조금 다르게 제가 세팅을 할거예요 그쪽에 원래는 이제 저희 캐몬에 지금 되어있는 그 해머 그네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 그냥 일반 해먹으로 갈까 지금 고민이었고 이것도 구매했었고 그리고 이제 남은게 요런 것들도 이제 타탄 시장에서 저희가 구매를 한거예요 이것도 100바트 정도 씩 하고 문제는 베트남쪽 휴지는 얇거든요. <웃음> 우리나라 휴지 두툼해서 아 태국? 어, 조금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도 쓸까 고민 중이고 그리고 이러한 짜젤고리한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다그 현지 빈티지 마켓에서 구매를 한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는 재미도 있고 그 마켓이 엄청 크요 진짜 어뭐 썬데이 마켓만큼 뭐드넓북게 되어 있어서 근데 그쪽에 가니까 저희가 그 중국에서 온 보따리상 아니면 젊은 양반이었는데 저희랑 거의 비슷한 용도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 많이 좋았고 이것도 거기서 구매를 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요거가 제가 20박, 2 0아2국에한0박 20박, 20박, 20박, 20박, 20박, 20박, 2거박 20박, 20박, 20박, 20박, 20박, 20박, 20박, 20박, 20박,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파라솔 네 개, 뭐 이렇게 두고 등 다섯 개, 빈티지 박스, 그다음에 이런 이 뭐였죠? 냄비 아니 이거 범낭 어범 범낭 <웃음> 범낭이랑 범람. 이게 우드컵 요 위주로 많이 구매했어요. 이제 요것들이다 카라반에. 세팅이 될 예정이니까 이제 저희 2020년 시즌에 새롭게 세팅될 카라바 소품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주기적으로 좀갈 예정이에요. 시장마이는 주기적으로 가서 소품들도 주기적으로 좀 공수를 해올 예정이고 아 그리고 저거 저맨 끝에 있는 저 패턴 원단. 원단도 지나가다가 공란 공란랑 저랑 한눈에 딱 봐가지고 바로 구매했던 건데 요거 가격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걸요 저희가 뭐 요런 빈티지 패턴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뭐 만들 수도 없는 패터리죠 요거 저희가 얼마 줬죠? 20바 줬습니다 20바, 20바 예 최고죠 20바시면 8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려봤고 이게 캠핑장에 세팅될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 더 궁금하시면 저희 캠오네를 예약하셔서 직접 감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세팅된 모습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